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사람들 좀더 고용을 해 봅시다 지금 저렇게 비어있을 이유가 없어요 한 5명 미리 고용을 할게요 그리고 제니터 청소부죠 2, 3 고용하고 연구자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없네요 그냥 빨간색 제외하고 다 고용을 해서 연구 속도를 좀더 올려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긴 해요 수상한데... 체크인 데스크에 사람이 없단 얘기겠죠? 그쵸? 아까전에 제가 패신더 서비스 에이전트를 고용했으니까 뭐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쪽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을 좀 지정을 해 줄게요 맞죠? 이렇게 연결하면 3D 집으로 갈 겁니다 다행이죠 자 가렴! 뭐하니? 호이호이! 네, 지금 체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이죠 근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체크인 데스크가 좀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지로서는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삼들좀더 고용해서 체크인 데스크를 좀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시큐티존 있죠? 여기도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한이 정도 늘려볼까? 그래요 이 정도 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없애고 일단은 여기 구멍을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구멍을 뚫고요. 그리고 봤을 때 제가 공사인부들을다 내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돈은 어느새 46만까지 벌었네요 지금 공사한거 치면 아까도 49만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잘 벌리고 있죠 자 사람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좀만 힘내봅시다 제 딜레이 되고 난리났죠 좀 여유인력들을 좀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체크인 데스크 있죠 한 두개만 더 늘릴게요 두개 늘리고 시큐티 어필스하고 이쪽 사람들이 더 필요하니까 더 추가적으로 문합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이거 왜 그래? 나갈 길이 없다고? 이런 거 가끔씩 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쵸? 일단, 여기 벽을 좀더 만들어보죠. 자, 공사를 해서 이쪽에 3D 나갈 수 있게 공간을 좀 확보를 시켜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돈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죠? 다행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건설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레이더라는 게 생기는데 이 레이더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저희가 하루에 비행기 착륙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지금 25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50을 더해줍니다 준 지금 상대가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얘는 솔직히 어디에다 지어줄지 고민이긴 해요 왜냐하면 얘는 서비스 도로라든가 그런 거에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데나 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요? 머리가 아프죠? 그냥 이 건물 옆에다 짓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쪽은 그냥 기타적인 건물들이 모아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게요 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원인을 봐야겠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스케줄 한번 볼게요 걱정이구만 저희가 사람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건 좀 많이 슬픈데 그자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큐티 존을 좀더 구성을 할게요 한이 정도 구성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일단 벽으로 막겠습니다. 이렇게 벽으로 막아놓을게요. 그리고 이쪽을 없앱시다. 여기를 없앨게요. 여기를 없애고 이 시큐티 체크 포인트 있죠?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됐어요. 자 바로 건설을 할게요. 이 아이죠. 아 이런 영역을 좀더 지정하고 됐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것도 없앨게요. 그리고 벽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여기 없앨게요. 일단 됐어요. 그 레이더가 완성이 되면 한계치가 올라갈 거니까 어 벌써 올라갔네요 이제 좀더 많은 비행기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시큐티 체크 포인트에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죠 이런 건 자동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겠죠 사람들 좀만 고용할게요 그리고 이 내부에다가 화장실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분명히 화장실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먼데까지 간다면 그건 나름대로 로스가 큰 거죠 자네 뭔데 아, 이거 공사하다 보면 이럴 수 있죠. 나오세요. 나가요. 빨리. 순차적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래. 자, 이쪽에다가는 배드룸 화장실을 지정하고요. 자, 호이. 그리고 양변기 5개 정도 만들고 소변기 4개 정도 만들고 세면대 3개, 그리고 핸드 드라이어 2개 정도를 만들게요. 일단 이거는 임시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해체해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화장실을 만들어 놓읍시다. 한이 정도 크기로 만들고 여기다가 문 하나 만들고 자 이거 개장시킬게요. 사람들 많이 와서 쌀지도 몰라요. 자 이전보다 빡빡하게 운영이 가능하긴 하죠. 그쵸? 그러면 이전보다 돈은 좀더 많이 벌릴 거예요. 아 시큐티 오피서 사람들 좀더 고용을 해야겠어요. 빨간색 사람들안 돼요. 자 이쪽도 화장실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시큐티 존이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소변기 하나, 둘, 셋 세면대 하나, 둘, 셋 핸드 드라이어 하나, 둘끝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행복해 할 거예요. 자이 메시지는 뭔가요? 원인을 한번 봅시다. 체크인 데스크에 사람들이 없다고? 아 이런 걸 보면 이제 점점 저희가 그 사람들 좀더 고용하고 시프트 제도를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죠. 램프 에전트 중요하고 패신더 서비스 이런 사람들 필요하고 다들 왜 이래 이거 빨간색들은 일단 다 쫓아내고요 자이 아이는 바로 여기다 착용을 시킬게요 지금 여유가 있죠? 호잇? 이런 거할때 시간을 정지시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정말 빡빡하다 보니까 타임을 놓쳐가지고 너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오픈시킬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똥싸러올 거예요 어디보자 이렇게 되면 욕구가 좀 해결이 되려나? 아마 욕구가 해결이 될 거예요 음, 그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 이거 또 뭐야, 이거. 하, 항공이 없는데, 큰일 났죠. 이 녀석은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그냥 보내야 돼요. 그러면 또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돈 깎였어요, 지금. 으, 너무하시네, 진짜. 돈 벌기가 쉽지 않죠. 자, 어찌됐건 또 확장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건 또 뭐야? 체크인 데스크? 자, 일단 체크인 데스크 쪽을 좀 자리를 늘려볼게요.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리고 활주로를 좀더 늘릴게요. 아 이건 좀 실망인데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철조망을 없애야 되고요. 저쪽을 먼저 없앤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철조망을 위쪽은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쭉 당겨 놓을게요. 그리고 스탠드 있죠? 여기는 못 짓는 거고 이쪽에 하나 미리 지어놓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대략 어떤 크기로 지어야 될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을게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없앤 다음에 빨리 지대를 만들겠습니다. 야 딜레이 너무 많이 되네요. 자 빨리 와서 수업을 받도록 아무래도 얘네들 대기하는 곳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하고 얘네들 스태프룸을 좀 만듭시다. 이런 아이들은 저기 빌딩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있죠? 여기서 이름이 좀 깨졌네요 그쵸? 패신저 서비스 에이전트하고 시큐리 오피스하고 제니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무실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대기하는 장소를 좀 마련할게요 스태프룸을 간단하게 만듭시다 호이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줄게요 이쪽은 거의 다 됐나요? 음, 거의 다 됐네요 활주로 그 다음에 여기다 스탠드 하나 더 만들고 자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기반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 뚫어놓고요. 문도 만듭시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쪽에다 스태프룸을 만들어 볼게요. 스태프룸, 스태프존 그리고 여기 거주 가용인력은 자 컨트랙터 안되고 패슨저 서비스 에이전트하고 시큐리티 오피스하고 제니터하고 서비스 테크니션 그리고 얘 이름이 뭐였더라? 아 램프 에이전트죠. 자 램프 에이전트까지 허용을 하도록 할게요. 뭐 C자로 시작한 사람들은 뭐 고개를 고개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올 필요가 없고요. 디렉터 그리고 운영자 이런 사람들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럼 쉴 때? 여기 와서 쉴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와서 쉬죠 일단 소파나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릴렉스 릴렉스 소파구나 그러면 좀 만들어 줄게 여기 앉아서 좀 쉬는 게 어때? 아또 30만대로 내려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휴식용 의자를 좀몇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애들이 좀 쉬면서 행복해질 거예요 아 이런 건 내가 지금 만들 여력이 없다 쉴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지정해 줍시다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연결을 할게요. 여기는 보딩 데스크가 있어야 되고요. 아, 시큐티 존. 이렇게 연결하고요. 보딩 데스크하고 자꾸자꾸 딜레이가 되는데 느낌이 이상하고만 이거. 자, 루트 연결하고요. 이렇게 하면 회복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잠깐만. 아, 이거 벽을 좀 더, 아니 공간을 좀더 만들어야겠는데? 좀더 만들게요. 사람들 고용한 게 이렇게 많았었나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할게요. 그 리커버리 타임이 빨라지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킬티 존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렇게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 자, 효율을 올리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자, 문도 만듭시다. 됐어요. 소파. 조금만 더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스태프 존을 좀 늘릴게요. 아, 이거 없애고 다시 늘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스태프 존을 다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스태프 룸 있죠. 룸을 다시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룸을 다시 지정합시다. 그리고 또 영역을 다시 지정해야 돼요. 네, 이런 게좀 불편하긴 한데, 플러스 시키는 개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또 기능을 찾아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컨트랙터 빼고, 디렉터 빼고. 그래, 이 정도만 수용을 할게요. 좋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태프 룸에 스태프 지원. 그리고 잠깐 시퀴티 연결해야겠다. 나가요. <웃음> 나가요. 자네들 부른 적 없어. 물론 여기에다가 대기시키면 좋긴 한데,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한 방은 나중에 따로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도 쇼파를 좀 만들어 줄게요 지금 다행인게 30만 이하로 떨어지진 않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이제 별 문제가 발생 안하죠 얘들이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 물론 안 이쁘긴 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럴 동안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허잇 이쁘죠 자이 색깔을 기억해 놓을까요 잠깐만 에 나중에 적용을 시킬게요 아 이쁘구만 이거 저희 나중에 시간이 남아 둘때 색칠 놀이를 좀 합시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활주로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게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미 얘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추가적으로 맺어도 될것 같아요 계약을 좀만 더 맺을게요 음 누가 좋을까 얘네 하고 계약을 맺어보자 일단 스케줄 확인해 봅시다 뻑뻑한지 안 뻑뻑한지 딱히 뻑뻑하진 않은데 음 이정도면 돼요 어디보자 이 아이들 문제는 뭘까요 또 체크인 데스크죠 왜? 별 문제 없구만 뭐자 어찌됐건 나중에는 4개 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재공사를 할 건데 그런데 신공항 같은 경우는 아마 주경 비행기 대상으로 장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뜯어 고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구 진행 상황을 한번 볼게요 좀 사람들 더 투입을 시켜야겠어요 너무 느려 어우 괜찮은 사람들 많죠 자 돈이 어느새 40만 달러까지 복구가 됐죠.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벌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공항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다른 걸로 돈을 벌어봅시다. 자 우선은 이쪽 있죠. 이쪽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도로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결시킬게요. 이쪽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4개 정도 만들게요. 그리고 길을 만듭시다. 자 이런 식으로 U자형으로 만든 다음에 일방통행을 걸게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도보 있죠? 도보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없애고 안에는 오히려 도보를 만들어야 돼요. 건너갈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조그마한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거를 이런데다가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도로가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횡단보도를 같이 만들어줄게요. 어때요?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해놓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어 벌써 들어왔네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 수익은 얼마 안날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 자이 와중에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요. 일단 최고급 상업 라이센스죠. 이거를 한 후에 저희가 차례대로 프로젝트를 다른 걸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하철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고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카빈 클리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서비스는 중형기부터 제공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레기 치워주는 서비스죠. 일단 이런 것도 연구를 합시다. 어 잠깐만 어느새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요 수익을 한번 볼게요 220 만약에 다 채워지면 한 600이나 700 정도 나오겠네요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 다 채워지면 1000달러까지 바라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파란색 복장하고 초록색 복장이 앉아 있죠 어 이쪽은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CFO나 그 다음에 디렉터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운영자들 그런 사람들만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쉴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마련해 줬잖아요 이쪽으로 다 보낼게요 잠깐만요 이메시지는 뭐죠? 음... 문제가 생겼죠 지금 체크인 데스크가 모자르다고 언급이 돼 있어요 이게 항공편을 막고 있긴 한데 다섯 개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인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을 좀더 늘려 봅시다 이 정도 늘린 다음에 여기도 어차피 앉을 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좀더 늘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선 체크인 박스, 체크인 데스크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합시다. 체크인 데스크가 많아지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사라졌죠? 여기도 좀 길이를 늘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점점 앉을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시트를 구성해 줄게요. 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당 주차 비용이. 이러면 음... 다찰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나오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럴 동안 우리 색칠 놀이를 한번 하죠. 그리고 프리셋을 저장시킬 수 있어요. 여기도 한번 색칠해 볼까요? 아 이쁘죠? 자 어느새 앉을 자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좀만 더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할게요 어 근데 너무 눈부시다 이거 색깔 바꿔야겠어요 나중에 바닥도 갈아 엎을게요 자 중간 수익을 한번 볼게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차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직 반도 못 채웠죠. 나머지를 다 채우면 800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프로젝트가 완성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캐터링 서비스. 기내식인데 이것도 중형기 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다 보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자, 클리닝 서비스 제공 끝났으면 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빙해동 서비스? 아마 성해나 막 그런 기타적인 거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뭐 어른 도로라던가 그런 거 복구하는 서비스일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거는 해금 시킨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서브에있죠 여기다 짓기는 좀 그렇고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택시 탄는 사람하고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아 이건 또 뭐야? 어... 지금 가용한 자리가 없는데? 가용한 자리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이 사이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체크해보죠 전 망했어요 또 벌금 물려야 되죠 뭐 벌금 물립시다 자 어찌됐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택시 그리고 자동차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할게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거를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제가 실수했죠. 여기도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어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를 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네요. 아탄 사람이 있구나.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 서브웨이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여기다 만들어볼게요. 한 도보를 좀만 더 만들어보고 됐어요. 다만 얘가 더럽게 비싸죠? 지금 10만골드 <웃음> 하나 만드는데 1 0만골드예요 근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를 바아 볼게요. 어떤 효과가 발휘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뭐 여기와서 택시 를 타기 시작했죠? 보기 좋네요. 자분산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서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공항처럼 여기다가 라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야 철조망 몇칸 필요하지? 한네칸 필요하나? 음 이렇게 할게요. 자 제거가 됐으니까 이제 도로를 만들고 네칸네칸 맞나요? 그리고 여기도 버스 아니지 이 위치가 아니죠? 버스 택시 자가용 이렇게 구성을 합시다.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도로를 연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그리고 일방도로 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 위치 바꿔야 되죠 사이드를 바꿉시다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방도로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일단 없앨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동물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철장 다시 만듭시다 자 분산돼서 쓰기 시작하죠 이러좀 나가는 속도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아 여기다가 도로를 더 만들었어야 될 거,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제 실수죠. 아 이거 좀더띄어야 되나? 어, 나중에 보완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나가는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도보, 도보를 구성합시다. 여기도 도보 구성하고 신호등, 아니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준비할게요. 와 나가는 차량들 상당히 많네요. 야 너네들 그냥 이쪽으로 가면 안되니? 그래도 될것 같은데 설마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 볼게요. 자이 와중에 서비스 다 완료가 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형 비행기 라이센스를 획득해 볼게요. 연구합시다. 여기는 향상된 음, 활주로 서비스인데 그 불빛이나 뭐 그런 기타적인 거에 관련된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연구합시다. 자 지금 지하철을 만드느라 돈을 많이 쓰긴 했는데 얼마나 벌린지요? 자 파킹 서비스 지금 천골도 벌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게요. 와우 거의 다 찼죠? 어 이거 괜찮구만 다만 주차장 위치가 좀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 가운데다가 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었는데 주차장이 멀어지면 사람들이 고생을 할까봐 좀 아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주차장 서비스를 좀만 더 지어볼게요 어 이거 괜찮구만 일단 두 개만 더 지을게요 아니야 여기까지만 지읍시다 이렇게 하고 자 이쪽에다가 횡단보도, 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제대로 만든거 맞나? 좀 확인해봐야겠어요. 아이고 실수했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취소하고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연결할게요. 그래요. 이제 눈에 정확하게 보이니까 다시 횡단보도를 지정합시다. 이렇게 지었어야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도 돈 열심히 벌어봅시다. 아, 이렇게 조그만 공항인데 이런 식으로 차량을 많이 가져올 줄 몰랐네요 그죠? 어, 이런다고 승객이 늘어날 것 같진 않아 보이지만 뭐 아무리 어때요 자 수익을 한번 봅시다 아 좋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기대가 되네요 주차 공간은 한이 정도로 만족을 할게요 그리고 전반적인 승객들 지금 승객들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어, 이것도 좀 신기하네요 뭐 때문일까요? 차량 때문에? 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어찌됐건 프로젝트 완성이 됐으니까 자 다른거 먼저 연구를 합시다 이건 벨트 로더인데 음아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한데 뭐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은 중형기 기반의 서비스긴 한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만져봐야지 알것 같아요 일단 개선시켜주는 거라고 얘기긴 나왔는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긴급 서비스 남은 거 하나는 음뭘 해야 되나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기니까 오토메이션 먼저 연구를 할게요 여기 예, 보시면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라고 돼있죠 자동화 서비스 셀프 보딩 게이트 그리고 오토메이션 패스포트 체크 포인트라고 돼있죠다 자동화에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아, 일단 연구를 합시다 아마 저 중형기방 공항을 만들기 전까지는 연구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야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어디보자. 파킹이 <웃음> 760, 1740, 1830. 뭐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옆 패신저 피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괜찮네요. 뭐 이정도면 저희 금방 75만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레포트를 봅시다. 건설에서 6만정도 빠졌지만 건설에서 6만정도 빠지긴 했는데 6만7천정도 벌었죠? 음괜찮네요 보니까 이런저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가 바로 질만한게 마땅히 없네요 그쵸 레이더 레이더는 이미지었지만음 굳이 이것까지 질 필요가 없죠 자 파일럿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런거 한번 지어 줄게요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일단 지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날씨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웨더스테이션이 생겼죠 이것도 지어 줄게요 일단 이쪽에다 지읍시다 어 생각보다 돈잘번대요 그쵸 흐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건가? 패신저 피는 많이 안 나오는데 좀 신기하죠? 도대체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니파킹만 해놓고 다른데 가는 사람들인가? 잠깐만요, 이거 뭐죠? <웃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자,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좀더 확장을 해주긴 해야 줘야 될것 같아요. 좀만 더 키워줄게요. 그리고 벽을 없애고 시트를 미리 지어줄게요. 이 아이죠? 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스태프룸. 스태프룸으로 설정을 할게요. 일단,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일게요, 이쪽에. 자, 색칠합시다. 오이 이쁘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사람들 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죠? 어, 느낌 이상해요. 아니, 뭐지? <웃음> 왜 이렇게 창들이 많이 쌓였지? 어, 이러면 곤란하죠? 뭐, 어, 나중에, 다른 공항에서도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음, 좀만 더 지어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여기다 지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 지으면 안될것 같고, 이 아래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자리가 없잖아. 머리 아프죠?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냥 자이기함 결심한 거통 크게 지어볼게요자 이걸로 돈을 벌수 있다면 돈을 벌어야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일방도로 체크를 합시다 지정하고 가운데 도보 이게 무슨 소리요 또 화장실 고장 났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여기도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자 서비스 다 연구를 완료했네요 자 남은 프로젝트 진행합시다 하이스피... 드 하이스피드 컨베어 벨트 그리고 배게지 시큐티 리 이거는 가방 쪽 관련된 뭐 보안을 강화하는 건데 일단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그 가방 옮기는 방향 조절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이것도 일단 연구 먼저 합시다 나중에 직접 컨트롤 할때 그때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와 차량 쌓이는 거 봐봐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데? 이게 문제네 이거는 따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돌을 하나 더 만듭시다 얘네 AI가 따라줄지 모르겠는데 나 한번 아 벽돌 아 철조망 일단 이거 먼저 제거시키고 됐어요 됐다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이렇게 쭉 하고 이것도 일방통행 일방통행을 걸게요 끝 저희가 원하는 대로 운용이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도로 있죠? 이쪽을 없앨게요 이쪽을 없애고 그냥 도로로 만들면 될것 같아 자 그냥 빠져나가죠? 아 이러면 됐어 근데 한칸더 필요한 것 같아 자 여기를 없앨게요 그냥 이쪽을 없애고 여기를 또 도로로 만들게요 그러면 좀더 나아질 것 같아요 다시 도로 연결합시다 기다려 자 좀만 기다려 바로 만들어줄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일방 도로로 만들어줘야 돼요 유턴하면 안 돼요 음 속도 빠르네 좋아요. 음 아니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웃음> 꼬불꼬불 제 어찌됐건 어느새 50만 골드 회복했어요. 이제 75만 골드만 모으면 저희 땅산 다음에 이제 중형기 상대로 장사를 할수있을거예요 물론 이쪽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돈 버는게 뭐,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좀더 이쁘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속도 빠르죠 이정도면? 좋아요 이런거 자 파킹만 3300골드 지금 무조건 플러스 금액이 나오죠 아 이제 적자 면할 일이 없겠다 한번 분석해 볼게요 건설할 때 빼고는 대부분 이런 거 같아요 그쵸 손해보다 이제 이익이 많다 깔끔하죠 음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긴급 병원이나 이런 서비스가 있네요 이런 서비스는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다 찍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서비스 도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없죠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서비스 도로가 오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기다 가 터널을 뚫어 줄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이쪽도 구멍을 만들게요 그리고 서비스 도로 만들고 지하로 내려가서 연결하고 다시 올라와서 도로를 빼고 끝 좋네요 자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또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Security 레벨입니다. 매기지 Security. 진짜 남은 거는 이제 대형 항공기 라이센스 획득하는 거예요. 좋네요. 돈 모으면 한번 해봅시다. 아 이제 노는 사람들 생겼네요. 그럼 이사람들뺀 다음에 자 Reduce Project Time 이란 게 있죠. 여기다가 한번 투입을 시켜볼게요. 얼마나 많이 줄었든지 뭐 확인해 보죠. 자 12만 정말 잘 벌립니다. 야 이게 주차장이 있으니까 돈을 기본적으로 3만 이상씩 버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렐리로 바꿔볼까요? 렐리로 바꾸면 5만에서 4만 정도 벌려요. 상당히 수익 좋은 거죠. 아니 아 유가파동 아 이거 어떡 하지? 유가파동이죠. 일단 유가파동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협상도 CR도 안 먹히고 돈은 돈대로 내야 돼요. 이러면 저희가 75만 골드를 쉽게 얻을 수가 없겠는데요. 뭐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나서 이쪽도 좀 정리를 합시다. 여기 있는 자리가 나중에 추가적인 건물들을 몇개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방법을 찾아 봅시다. 자 여기다가 도로를 연결할게요. 아 애매한데 만약에 안 되면 이쪽 라인에 다 주차장 라인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기다가 돌을 만들고 자 건설자 공간을 여기로 옮겨버리겠습니다. 일단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없애겠습니다. 오잇 끝 여기 서비스 라인을 보시면 지금 수리 서비스 외에 받는 게 없죠. 아무래도 빨리 중형기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승객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뭐또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머리를 굴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한번 해보죠 작은 거 장사를 한번 해볼게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만한 값어치를 할것같아 일단은 이 정도 네칸짜리로 만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칸짜리로 만들게요 그리고 문을 뚫을게요 양쪽에다가 푸드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카운터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할까? 이게 어디가 핀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일까요? 음. 일단 지어보면 알겠죠? 자 이쪽도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낵이나 그런걸 좀 집어넣을게요. 안보여 이렇게 놔도 되는건가? 그리고 커피머신 쓸까? 그래 혹시 모르니까 집어넣을게요. 맥주도 파네요. 디스플레이 플로어 음, 아니 이거 어떻게 전시되는지 안보이잖아 이거 일단 이렇게 합시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에요. 이쪽에다 디스플레이 플로어 하나 만들고 한 종류씩 하나씩 만듭시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거는 시크리티 존 아니기 때문에 존 설정을 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겠죠. 아 어, 이제 프로젝트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3단계죠. 그래요 이거라도 합시다. 아 잠깐만 뭔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왜 건설이 안되나 했는데 여기 있죠. 이거 없애야 됩니다. 길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깔아야 되고 자, 이렇게 건설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아 슬프네요. 건설 자재 일단 여기다 설치합시다. 그건 다음에 완성되면 다시 없앨게요. 자재 도착했죠? 자 바로 건설합시다. 어 깜빡했죠 저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끝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없앨게요. 여기 있는 푸드 상점들도 완성이 됐죠? 일단 제대로 지었는지 한번 볼게요. 제대로 지은 것 같죠? 자 그런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사이즈가 작고 그 전시 장소가 작고 컵, 카페 카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랑 계약 맺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얘네랑 계약을 맺을게요. 어이 와중에 이건 또 뭐야 지금 보딩 데스크가 다 망가졌어요. 빨리 고치러 봐야 돼요. 그분들 다 어디 갔나? 어 벌써 고쳤어? 대단하네요. 자이 상점들은 음... 아 여기는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는구나. 좀더 키워야 될것 같아. 요조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건중에 제가 만족할 수 있을만한 것들 아 다들 조건이 빡센데 면적이 제일 작은걸 찾아볼게요 73 어? 이 아이 밖에 없는데 얘는 안되고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있는거 다 팔아버릴게요 이거 팔고 상점 업체들이 원하는대로 조건을 만들어볼게요 자 여기 카리네스 버그라는게 있는데 일 디스플레이를 아니 잠깐만 어디갔지? 이 아이죠 코킹 스테이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체어 4개 테이블 2개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보죠 시킨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 아이가 4개 있어야 된대요 하나 둘셋넷 그리고 테이블이 자 테이블이 4개 있어야 되죠 잠깐만 이거 범위를 좀더 빡빡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바라봅시다다 팔고 다시 지어볼게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쪽에는 돈을 얼마나 번지 한번 볼까요? 야 프랜차이즈 200... 그래도 200달러씩 벌긴 했네요. 그래요.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괜찮아지겠죠? 일단 여기 방을 좀더 확장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저쪽에 있는 벽을 없애고 호잇! 자 어느새 보니까 80만 골드네요. 어, 돈이 갑자기 잘 벌리는데? 이해가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음, 조금 있다가... 땅을 구입할게요. 그리고 나서 또 돈을 모으면서 이제 중형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봅시다. 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지어볼게요. 전시장이 4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깐만 요리할 수 있는 공간 일단 커피 머신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쿠킹 스테이션 하나 있어야 되고 테이블이 4개 있어야 되고 자, 테이블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라운드 테이블? 음. 일단 좀 뛰어서 자네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하나 둘아 너무 붙였다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의자는 그러니까 일반 의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자 a i 음아 어, 이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 배치 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에머젠시를 여기다 배치 시키면 어? 안 되니? 잠깐만 야 여기도 안 되니? 아 너무 하잖아 야 머리 아파요 이것도 벌금 물려야 되죠 에이 오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재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조건 한번 볼게요 이 아이죠 만족을 했고 카페 카운터만 있으면 돼요 게시카운터죠 이게 맞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얘네하고 계약을 맺을게요 허이 얼마나 벌릴진 모르겠는데 또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계속 완료했고 이제 남은 게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깔끔하죠? 다 연구했어요. 돈도 벌릴 만큼 벌리고 그러면 자이 아, 땅을 구입하고 오늘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돈이 이렇게 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코노미 한번 보고 이제 승객들도 돈이 한 4천에서 2천 사이 왔다갔다 거리니까 괜찮고요. 프랜차이즈 점점 돈 벌리기 시작했고요. 파킹 서비스는 6만씩 벌립니다. 10만 벌릴 때도 있고요. 기대가 되죠?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다음번에 돈을 또 빡세게 모아가지고 중경기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봅시다.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확장시키듯이 해야 될거예요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봬요